김민규 앞에 웃겨가지고 좋아 좋아 하나씩 한번 까보자 이제 마음에 드네요. 뭐야, 아, 예 사진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. 오늘 컨셉은 말이죠 굉장히 파격적이고 파격적이고 파격적이에요 그러게 어떤 면에서 파격적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보시는 분들은 막 파격적이구나 하실 거고 우선 너무너무 즐겁고요 촬영이 지금 저는 너무너무 재밌고 이런 촬영이라면 저는 진짜 한 3일 밤새면서 할수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화보를 굉장히 오랜만에 찍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또 힙합팀과 찍게 돼서 좋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호카생 같아요 <웃음> 꽃가스의 경우는 옛날 이제 8, 90년대 학교 고복 같은. 문제였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이렇게 화보라서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좋아요. 맘에 드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. 보기에는 고급스러운 옷을 많이 입히는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오늘. 저희 세븐틴 힙합 팀이 오늘. W 블리코리아 11호를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는데 네. 11호를 촬영한 거예요. 11월 호를 촬영. 11월 호를 촬영했죠. 11월 호를 촬영해 네, 촬영하게 되었는데 <목소리> 이렇게 또 많은 좋은 분들과 네. 이렇게 즐겁게 촬영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. 이런 걸다내 글자를 표현할 수 있으면. 뭐저 화기애애. 무슨 느낌이죠?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촬영을 했고 그리고 좀 힙합 팀이 네 명에서 찍은 게 오랜만이었어요. 오랜만이어서. 다른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. 기대가 많이 됩니다. 그리고 또 굉장히 선생들이 저희가 해보지 않았던. 네, 이제 정말 해보지 않았던. <웃음> 진짜 데뷔하면서 데뷔하고 한 번도 안 해봤죠. <웃음> 촬영을 제가 <웃음> 시작을 <저도 오늘 웃음> 해서 분명히 좋아하 좋아할 거라고 저는 신경을 받으실 수도 있고 믿어주시면 아, 네. 좋아하실 거라고 하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<웃음> 사랑해주세요. 이제 난 나한테 근할 때 에바는 먼저 갈게. 준나, 봐줘볼게요. <웃음> <울. 웃음>